요리 동영상을 보다 보면 볶음요리를 할때 어떤 사람은 양념을 미리 다 섞어 놓은 다음에 사용을 하고 어떤 사람은 재료를 볶으면서 양념을 한 가지 한 가지씩 볶고 있는 후라이팬 위에 붓는 경우가 있는데요 과연 이두 가지 양념 사용법에 따른 맛의 차이가 있을까요? 이번 솜 내리의 요리 탐구 생활에서는 볶음요리를 할때 양념 사용 방법의 차이에 따라 맛의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대표 볶음요리, 불고기로 실험을 해보려고 하고요. 총세가지 버전을 실험해 볼 건데요. 방금 말씀드린 두 가지, 양념을 미리 섞은 버전, 양념을 따로따로 붓는 버전, 그리고 추가로 양념을 파 다진 걸 넣고요. 라고 합니다. 사실 양념을 미리 재놓은 고기가 당연히 맛있을 것 같긴 한데요. 이것도 개념 적으로만 알아왔던 사실이지 직접 비교해본 적은 없어서 이번 기회에 함께 비교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고기를 1시간 전에 재놓는 첫 번째 버전부터 먼저 준비를 하겠습니다. 여기 불고기감 고기가 있고요. 간장 미림 설탕 물엿 참기름 후추, 마늘 파 다진 걸 넣고요 양파 가른 것도 장고에 넣어두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버전 양념을 미리 섞어놓은 버전 양념을 만들어두겠습니다 역시 양념은 동일하게 사용을 한알 섞어줍니다 세 가지 버전 모두 준비가 되었는데요. 1시간 전에 고기를 양념장에 재어둔 거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양념을 미리 섞어둔 것, 요거를 고기를 볶으면서 뿌릴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양념을 따로따로 뒀고요. 고기를 볶으면서 같이 하나씩 하나씩 집어 넣을 예정입니다. 그럼 이제 볶아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부터 기름을 한 테이블 스푼 정도 두릅니다. 첫 번째 마잔부터 넣겠습니다. 고기가 1분씩만 없어질 정도가 되면 내리면 됩니다. 고기를 넣으면서 양념장에 같이 구워주도록 하겠습니다 깔끔하게 닦아서 넣어주세요 역시 붉은기가 없어질 정도만 되면 고를 끄고 내려줍니다 고기를 이렇 합니다 간장, 국은, 설탕, 그 다음에, 물약 살짝 섞서넣어습 그리고, 마늘, 파, 양파, 간거 넣어서 섞었습니다. 소고기가 없어지면 불을 끄겠습니다. 소고기가 다 완성이 됐는데요. 다 동일 양의 소고기와 동일 양의 양념을 사용해서 양념을 넣는 방법만 달리했습니다. 음, 보기에는 사실은 그렇게 큰 차이는 못 느끼겠는데요. 일단 한번 먹어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확실히 한 시간 전에 양념을 재놓은 고기가 가장 맛있었어요 양념이 그 고기에 속속이 배어있어서 고기 자체의 감칠맛이 더 독화된 건 물론이고 고기의 식감 자체도 더 부드러워요 반면에 고기를 볶으면서 양념을 뿌린 경우에는 처음에 씹었을 때는 좀더 물기가 있게 느껴져요 제 생각에는 그거 양념이 충분히 고기랑 섞이지 않았기 때문에 양념이랑 고기가 따로 놀면서 그렇게 처음엔 수분감이 느껴지는 것 같지만 고기를 씹으면 씹을수록 고기 자체는 뻣뻣해요 그리고 고기에 양념 맛이 충분히 배어 있지 않아서 음, 좀 감칠맛이 더라고요. 그나마 양념을 미리 섞어서 후라이팬 위에 볶고 있는 고기에 부은 쪽이 양념을 따로따로 후라이팬에 부은 쪽보다는 맛있어요. 이 신기한 게 이쪽 불고기가 간장 맛이 더 나요. 제가 똑같은 양의 양념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맛이 다른데 그 이유는 제 생각에는 여기는 제가 간장을 제일 처음에 넣었거든요 그러면서 간장 맛이 이미 고기에 강하게 배이고 다른 맛들이 배일 틈이 좀 적었지 않았나 싶어요 반면에 여기는 조금 더 조화로운 재료들의 맛이 느껴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맛있는 건 이쪽 그래서 요리를 할때 시간이 있으면 당연히 고기를 미리 재놓는 쪽을 선택할 텐데 만약에 시간이 없어서 바로 볶아야 된다. 재놓을 시간이 없었다. 라고 하면은 사실 고기 양념을 미리 한 그릇에 덜어서 섞어놓고 하는 건 크게 시간이 드는 건 아니니까 적어도 양념을 미리 섞어서 고기를 볶을 때 쓰면 어떨까 싶네요. 이게 단순히 양념을 넣는 방법에 대한 조그만 차인데도 맛이 이렇게 다르네요.